했던 거야 르르르르르르르. 안녕하십니까 언니 안본 사이 너무 마르셔서 아프신 거 아니죠? 아팠었어요 저 모자 너무 좋아요 모자 이런 악세사리, 선글라스 랑이님 안녕하세요 랑이님 롤모델이 있으신가요? 전 롤모델은 없는 것 같아요 어, 딱히 어, 저렇게 되고 싶다 그런 사람은 없고 귀걸이 오늘 다쌩먹으로 모자 귀엽죠? 언니 자기 자신이 롤모델 아유 그런 건 아니고 근데 뭐 보면은 진짜 갸냘픈 사람들을 좋아하는 것 같아 약간 갸냘픈 사람들 있죠? 그런 사람들이 좋아 무슨 옷을 입혀도 이쁜 그런 바디를 장착하신 분들을 좋아하는 것 같아 보면 다 말랐어 롤모델까지는 아닌데 참 이쁘다.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. 전 낮에 밥을 먹었습니다. 먹방을 하고 공연을 하니까 이게 막 역류가 되더라고요. 너무 또 타이트한 옷을 입다보니까 역류도 그렇고 또몇번또 먹방하니까 안 좋은 소리들이 또 올라와가지고 구치 신세계백화점 VIP <웃음> 안녕하세요 고객님 알아서 전신 보여게요 오늘은 어 <웃음> 그치, 더 말라 보일게 어때요? 아 근데 굳이 싫어하는 먹방 뭐하러 해안하라고난 진짜 맛있게 먹는데 허벅지 사이기 나쁜 거 부러워요 후후. 언니 허벅지가 잘.. 그럴 리가 있어요 그 정도는 아니잖아 그 정도는 아니잖아 이러고 자전거 타고 가야지 뭐 이탈리아 같았으면 이러고, 앞에 바구니 달린 자전거 타고 이러고 갈 텐데. 어우, 참. 꼬맹 스타일. 거기는 거의 다 평지라서, 전 자전거를 탈 수가 있어요. 랑현님때 자극보다 살 빼는데 힘들어요. 살을 얼마나 빼시려고 먹고 싶은 거 드세요. 전쇼거리잖아요 쇼걸. 저도 다이어트 하는 것도 있지만, 체질도 있어요, 체질. 집안이, 지반이 스키니 집안이야. 우리 오빠 같은 경우도 되게 말른른 스타일이었는데 이제 미국 가가지고 거기도또 덩치들이 다 크니까 일부러 살을 찌우더라고 또 약해 보이고 그러고 싶지 않으니까 음악 하는 사람 같다고 저 옛날에 고등학교 때미술 했었는데 애들이 다 음악 하는 줄 알았어요 너무 음악을 좋아해가지고 체질도 있어요, 체질 저희 엄마도 항상 말랐었는데 나중엔 배가 나오더라고 그러니까 저도 밥을 먹으면 윗배가 나와요 윗배가 너무 배기 싫거든 팔다리는 얇은 스타일 ET죠 ET 저는 배 전체가 볼록한.. 하 어, 어우 너무 귀여우시겠다 김진아 조지는